얘가 요새는 이제 좀 프로패셔널해서 프로 <웃음> 알아서 앞에 가서 딱 앉아있어 뭐. 어, 너무 예쁘다 우리집에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. 이거. 어, 여기 LG, 뭐 LG 전시장 같은데,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재롱이가 너무 어. 한 자리 차지했어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? 딱 앞에서 다다 다 오셔서 공기청정기 보고 가세요 <웃음> <웃음> 하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하늘에서 떨어지지 e if 던지이 o t sure if I'm 서아 근데 사실 저거 이 밑에 단이에위이랑이랑 단이랑 색깔 다르잖아 노란색이 i 여기는 개나리색, 여긴 옐로우색 사실 저거 조금 제롱이 씨저려지 설마 씨가 이렇게 360도 어우 씨어 <웃음> 아. 이거 씨, 씨, 씨잖아 이거 <웃음> 어쩐지 지금 냄새가 계속 나잖아 난 근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? 나는 코가 좀 예민하잖아 오.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공기청정기면은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면 냄새도 청정이 되나? 그게 이번 이번 g p 필터 해가지고 오뎅가스 뭐.. 실내에서 나오는 오뎅가스를 없애준다 이런 기능이 새로 생겼더라고 너처럼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좋겠다 어 맞아 맞아 나는 좀 예민한 편이잖아 지금 나 지금 사실 냄새가 너무나 <웃음>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나 지금 어머어난 어머, 어머. 냄새가.. 재롱아 큰 나는 냄새가 0.1도 안나 그니까 재롱이는 큰 나랑 같이 살자 그래요 그래요 일단 여길 좀 닦아야겠다 <웃음> 재롱이에게 좋은 선택지가 생겼어 응. 냄새를 못맞는 큰나와 같이 살기 1번 응. 냄새를 잘 맡는데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짠나랑 같이 사이 2번.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거나 <하나> 선택해라. <웃음> 근데 지금 이봐. 이거 쉬방울이 맺혀있네. 아나 몰랐어. 이렇게 쉬가. 아니. 세상에. 나 지금 또 발견했어. 저거 뭐야? 해야지? 어. 아이고. 저. 저거. 뭐야. 저기. 저 저기. 뭐야. <웃음> 문이야 뭐야. 아이고. 지롱아 지루시... 지루시... 재롱이 거야? 나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막 보여 얘 지금 자기 하, 하는 말 자기 말인지 이제 슬슬 어, 안 어. 너 지금 너 얘기한 거 알았어? 누릅니다 헤이 hey. 클린 부스터 냄새 측정 중 우리는 Pet 필터 엄청 강력하네. 아 어, 근데 이 정도 강력하면은 어. 뭐든지 되기는 되겠다. 지금 냄새 다 없어하고 있어. <웃음> 냄새 나지? <오! 웃음> 아 언니가 이 자리에 있어서 냄새가 안 났구나. 어 <웃음> 이질인데 <찌린내> 뭐야? <웃음> 아니, 아니 갑자기 나 이게 지금 제롱이 어, 지금 자기 뭐라는 줄 알아? <웃음> 아니 이게 여기에 오래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였어 그래 여기에 지금 냄새 분자가 들어갔어 그것이 바로 5대 유대... 유해가스 유해가스 <웃음> 5대 유해가스 방금 이게 좀 유식한 표현쓴것 같아 냄새 분자가 배어있다 어. 그게 유해가스라는 거잖아 아, 그치, 그치. 근데 유해가스를 없애준다는 거잖아 그치 자, 또 엄청난 거 하나 깨달았네 이또딱다 응. 보니까 깨달았어 이게 지금 보니까 응. 이게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삶아? 어? 아니요 삶아. 얘는 이미 분자 단위로, 원자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기층에 세며,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척결해야 되는 거야 공기를 아예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미 공기 공기에 냄새가 이렇게 맺혀 맺혀 맺쳐서 이렇게 막 벽에 달라붙고, 이런, 이런, 어? 이런. 이런데 이다 달라붙는 거야. 이런데, 이런데. 너무 예뻐. 지금 이세 개가 너무 예쁘고, 여기에도 살짝 파란색 들어온다? 이게 센스 있어.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밤에 봐도 예쁘겠는데? 응. 지금 우리 집 너무 예뻐. 근데 왜. 화가 왜 난. <웃음> 아니, 왜냐면은, 자꾸 자기.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응. 오늘 이미 싼 쉬를 왜 얘기해? 그게 쉬라는 단어 알잖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쉬라는.. 어! 위험 위험 위험 옐로우 리퀴드 오오 어? <웃음> 피가 귀엽다 피피. 피피 피피 피피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서 기분이 어. 안 좋은 거지 <웃음> 쉬라는 단어 알아가지고 어, 피피 하지. 피피 아. 귀엽잖아.. <웃음> 그런 단어도 알고.. 저 오늘.. 어제 오늘 못 나왔거든? 저.. 저 꽃바람이 좀 심각해서.. <웃음> 너무 인위적인 <웃음> 곳에 앉아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, 지금.. <웃음> 저 공기청정기 걸려야 돼.. 지금 여기 처음 앉아보는데.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소파인데 아니 <웃음> 일부러 얘랑 같이 찍혀야 되거든. 피피가 <웃음> <웃음> PP가... 많네. 어 냄새.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지. <웃음> <웃음> 여기 한번싹 해야겠다. 여기 피피룸이다 피피룸. <웃음> 이기한번싹 해야겠다. 피피룸 어. 야저팬 모드로 하루 종일 돌려라. 냄새가 나가지고 어. 언니 제좀 봐라? 제 자기가 골라. 그게 너무 귀여워. 줘봐 또 골라. 어이도아닌가 봐. 깡까네, 깡까네. 오, 이거 있어. Ande. Use it. I'm g o 안 n g to 안 o it. Ande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 보지도 않고 안되래 안돼 먹고 있는 거 소리 다 들려 어머 그렇게 억울한 표정까지 이거 막 어, 먹고 있지 않았대잖아 왜냐면 안 먹고 있었거든 뻥치지마너내 옷도 다 먹었잖아 그거는 먹은 지한 4년 되지 않았냐? 이거 새 옷이야 그럼 너왜 자꾸 너 뭐야, 저거, 스팀접스야왜 똑같은 것만 계속 사? 아, 얘가 자꾸 먹으니까 똑같은 거 사는 거야. 그럼 지퍼도 먹고 지금 간식도 달라 그러냐? 그럼 줘야지. 알겠죠 뿅. 뿅. 오늘 모델료 입금 중이야 지금 <웃음> 지금 모델료 입금 중 들어 이 모델료 입금 참 잘했어요 또 입금 많이 입금, 입금. 없다. 끝 없다 끝하나한 가봐